오늘은 별로 안 친한 두 분과 함께 <웃음> 차를 타고 간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을 자아낼 수도 있다는 점 <웃음> 기대일도 안 되는 춘천 레고랜드를 갔다 오겠습니다. <웃음> 뛰어다니는 사람들 미리미리 이름 해라 가야지. 여기 어디 한 과정을 우긴 했거든. 야! 한강 달에. 야 멋있다 그래도 아침에 한가 뒤로야? 아! 아. 어? 진짜? 아. 앞다가 다시 오니 아니,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<웃음> 뭐해 뭐 옮기기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. 꼭아 뒤에 <웃음> 아스타주시고 아, <뒤에> 또... <웃음> 아, 뭐야 사합니다우있통니다안녕요 안녕하세요. 요즘 주가가 상안하고 있는 녕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녕안세요안녕요세요요안요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 봐. 저기 저 무슨 동남아 무슨 쇼핑몰 같다야 너... 음... 아무것도. 없네. 아 이게 호텔이구나. 네. 아한달 남아서 들됐구나 이거 진짜 다 레고야? 근데 모양은 레고네. 아 레고, 모양만 레고야. 거. 저 용은 뭐야? 만들다 말았네. 아직. 코코몽 한자기 왜 저렇게 됐어? <웃음> 알록달록 하다 오방색 같다 야 가지고 계신 소지품이랑 가방 네, 올려주시고요 이제 우측 보시면은 카메라 렌즈 있습니다 거기서 험용 측정 부탁드립니다 와 레고랜드 아, 여러분 여기 인사법이 이건가봐요 손을 이렇게 해야 돼 여긴 레고랜드잖아 어. 그래서 손을 이루고 다니야 <웃음> <웃음> 2 3 4어 이런 걸로 음...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바꾸면 된다고. 그 앞에 카운터 들어가 가지고 된다고 하는데. 먼저 되는 거지? <웃음> 진짜 레고야 다써 있어. 레고, 레고 레고 레고 레고 <웃음> 어 귀여워. 어 아닌데 나레고별로안 좋아하는데. 아, <웃음> 어, 입장합니다. 티켓 준비해 주세요. 와 아, 저거 그냥 그거네. 관람 그거네. 아우, 야, 진짜 높은 게 하나도 없다. 다 낫네. 어, 레고 세레. 레고 기차가 다니는 기차길인가 봐요, 여러분. 와. 이걸 넣야 미니랜드다, 야. 아, 이거 아인스월드 옛날에. <웃음> 레고를 다 만든 건가 봐 난리 났네 봉사하는 <웃음> 아, 거야? <웃음> 아참나 <웃음> 진짜 레고라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 <웃음> 저게 더 신기해 저거 지금만 볼수 있는 거잖아 뭐? <웃음> 와와와와아 이거 건가? 춘천 그, 아. 그 이거 꺼꿀스 중앙 아, 오 이렇게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 뭐 대체 이 느낌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타야 되겠다 야뭘 타자 뭘 먹든지 뭐 먹는 데 있나? 다들 어디 가셨어? 안녕하세요 자 아! <웃음> <웃음> 됐어 <웃음> <웃음> 가자 와 옷이 색이 이거랑 똑같다 오 지금 친구가 타고 있는데 세상 사오라 내오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 타지 않을 거예요 <웃음>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<어려운다>. 안녕하세요 <웃음> 우와 우와 오, 오 이거 예잡다 레고랜드 우와 이거 귀엽다 채가 아, 됐어요? 이런 가방도 있어요 미니백 프론트백이에요 여러분 레고 코린지 전용 굿즈 여기있어 어 그래 레고 랜드 전용 굿즈를 사야겠다 되 이런데 오면 응.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나봐 어야 땅가가 안 맞아서 한명 뺀거야 <웃음> 귀엽다 이거 더 귀엽다 아 이거 <웃음> 찍어 <돼>. 아. <웃음> 누구 없나요? 아나 노란 거. 파란. 파란. 와, 귀여워. 아, 이렇게 타는 거래요, 여러분. 여기 됐어? 아 시험 통과. 어맨면허증 밝은. 생각보다 귀엽다. 기대 일도안 했는데. 아 여기는 이제 해적 존이에요, 해적. 우와, 날씨 너무 좋아서. 좋다. 오, 귀여워. 이런 거 귀여워. 오, 아 오, 이거 오, 어렸을 때, 거. 맞지? 어 진짜 레고 어, 아이템인데 크니까 예쁘다 <웃음> 핫도그? 로컬 생맥 주는 거야 오늘 네, 점 나왔습니다 니다 맛있게, 맛있게 드세요 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서로 싸우는 거야 해적이 돼서 <웃음> 인간이랑 해적이랑? <웃음> 어 오! 차차차 아! 아! 다음! 빨리! 물물물 물. 고마워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와. 아! <애기기야. 웃음> 앉아놨어 나 놓은다 재미떼가리도 없다 야 <웃음> 어! 없군, 그 세상 재미없어보이는 놀이기구가 있네요 놀이터인가봐요 미끄럼틀 와. 겸비가뚫 아근뚱 겸비야 야, 이아마 샌구기야? 미하 와, 와, 와, 이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우있다 어, 우리다. 됐다, 됐다. 오, 왔으면 됐어. 우리 우리네. 어쩜... 뭐 닌자 송코락. 어, 이렇게 코스트 이 하나를 아, 뭐 스티커북 이런 거. 그래 찍는가? 같이 안 해도지. 이야기 보따리가 여기 아... 들어 있겠지. 이게 아무데나 한두데를 맞추고 네. 여기 바구니에 공이 떨어져서 바구니에 들어가기만 해서 종료. 뭐, 그거 쉽잖아. 아닌가? 쉽게 만들었겠니? <웃음> 아, 너무 아! 아! 일배 반대 썰아 어렵다 진짜 살살 진짜 살살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니, 이게 뭐야 대박 어렵네 자내만원 네, 뭔가 여기가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우와 저 재밌겠네 흑룡 열차네 진짜 <웃음> 재밌겠다 이거 제일 재밌겠다. 너무 짧다. 브리토피야. 오, 이게 크다. 아, 커피 잔, 빙글뱅글 돌아가는. 와 예쁘다. 우와. 그러게 예쁘게 만들었네. 공룡. 아, <웃음> 뷔페? 와. 와 맛있겠다. 진짜데더 어, 맛있겠는데? 와, 와 맛있겠다. 샐러드 이 아줌마 귀엽다 우와 얘 거꾸로 매달려있어 우와 이컵 너무 귀엽다 세라믹 뭐고 미니온즈폰 <목소리> <돈? 목소리> <웃음> 불기 <웃음> 생각보다 기대 1도 안 했는데 너무나 귀여워요 생각보다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어 귀여운 것들도 많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또 타네 또 저거 타겠다고 어떡해? 젠아 파이팅 힘들, 힘들. 아이고 아, 힘들어. <웃음> 아니, 이거 뭐 운동이요? <웃음> 아, 진짜. 아곧 다시 만나요. 아이 번 먹... 짠! 장미공원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즐거운 음. 리 음, 성공이 돼있네. 아 이렇게 돌돌 돌. 아, 아침에 하나 먹으면 밤.